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느낌입니다 공무원 경력채용 네. 잘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공무원 경력채용 어, 공무원 경력채용에서 어, 보통 가게 되면 평가하는 게 어, 보통 두가지죠 어, 이 지원자가 어, 지원한 직무에 대한 올바른 경력은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하고 어, 공직에서 일할 인성은 가지고 있는가 아또한 가지 첨가하자면 어, 공무원 조직에 와서 잘 적응할 수 있는가 뭐이 정도인데요 어, 일단 경력에 대해서는 어차피 경력을 가진 분들이 지원할 테니까 비슷비슷할 테고 그 다음에 인성에 관해서는 보통 인성을 평가할 때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나눔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럼 구체적으로는 뭐로 판단하느냐? 그 사람이 봉사활동의 경험이 있는가? 뭐 예를 들면 농촌 봉사활동을 했다든지, 요양원 봉사 뭐 하다못해 뭐 바퍼봉사 아뭐 이런 거라든지, 혼혈 바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자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거는 면접 보기 전에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 면접을 앞두고서라도 뭐 두세 번이라도 하면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 나중에 면접에 가서 그 면접관들한테 말할 건덕지가 되고 그분들도 좋게 평가를 한다. 면접 전에 바로 했다고 해서 그런 거 하고 세 번째는 음, 뭐 보통 음,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가 하고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질문인데요 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 담당자로서 뭐 예를 들어서 어, 민원인들이 클레임을 걸때 본인은 담당자로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어,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이런 질문이라든지 또한 가지는 팀웍을 음, 이루어서 잘할 수 있는가. 아, 뭐 조직에서 다른 동료들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서 어떤 팀웍을 형성해 나가는가. 이런 질문이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미리 정리를 해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어그 직무에 맞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공무원의 인성으로서 적합한가? 세 번째, 공무원으로서 어떤 조직의 화합에 문제가 없을 것인가? 이 정도 세 가지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준비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